계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가 a g e r s 나오면 o n e says n o 시 I walk from the other s e 대민입니다가보시 w 자, n t to see m 지금? was met a 갑니다. 근데 저희... 지금은 저기 갈 거예요. 저기는 중국인 대상으로 도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동대문에서 되게 핫한 도매 샵입니다. 아, 지금 고층 빌딩 앞에서, 예. 맞아요, 여러분. 미팅하고 있어요. 아, 아, 움직인다 오오오오 이제 너무 클까 아, 아, 는데 그럼 자 아, 아, 아, 아, 아, 지금 말 아, 오셨네요 지금. 저희 어 이제 오픈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저희 이제 샘플 간단하게 촬영해서 이제 안케이트 좀 하고 시작하려고 간단하게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 제품 촬영 같은 거 여기는 지금 촬영 부스도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6살서 이제 이 안에서 불 켜고 이런 예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저막 저기 배경도 있고 옷하는 사람들에게 옷, 옷 걸어 놓고 하고 예. 요 단식이죠. 이제 3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2시간 찍었네요 하... 이런 스타일 다 찍었다 다 찍었나? 어. 어떻습니까 지금 촬영을 끊는데 어, 지금 눈이 대다 길바닥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놈 자식이 지금 야놈 자식아 바다가좋네 아이고 촬영하고 있네 완전 미치도록 미치도록 어서 봐봐 들어가세요